아휴! 자 오늘은 도어즈 게임을 또 해볼건데 어제 분위기가 좀 다르죠? 도어즈 벗 카와이 도어즈 커요미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 짭게임입니다 어, 보면은 뭐뭐 여러가지 괴물들이 좀 많아 정작 지금 제가 도어즈 진짜 원래 게임도 클리어를 못했는데 커요미 모드에서는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바로 가보죠 야 이거 배경 자체가 좀 퀄리티가 솔직히 좀 떨어지기는 해 일단은 구성 자체는 뭐 똑같은 거 같은데요? 이건 뭐야 설마 어, 로벅스 주고 사야 돼 이거? 음? 안 사? 아, 보니까 이거 썸네일 같은 것도 브러쉬님거 이거 갖다 쓴거 같더라고 아 이거 파밍도 제대로 아 이거 원래 카밍 해줘야될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보고 있는, 있는데 있는 급조한 티가 많이 나기는 하네요 뭔가 도어즈 알파 버전 아니면 뭐 비공개 테스트 초창기 버전 하는 느낌? 일단 게임 플레이 방식 자체는 도어즈랑 똑같은것 같아 어머 <웃음> 크래치가 원래 이렇게 커요였나? 아직까지는 괴물이 안보이죠? 3층 돌파 어, 잠깐만 이건 저거 오나보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 러시 대신에, 샌즈가 오면 어떡하니? 와! 샌즈 아, 도어즈 무서워서 못하셨던 분들은, 진짜 완전 그냥, 도어즈 응애 모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번엔 바로 한번 뚫어보자. 아이고, 시크는 또 뭔데, 이거. <웃음> 러시 케이스 끼고, 단체 셀카, 체크스 어느 정도 파밍을 하면서 가야겠다, 그래도. 어, 7층. 아마 또 10층까지는, 별거 없겠죠? 오, 아이즈 봐! <웃음> 어? 스크리치구나 <웃음> 응게뭐야 그리지요 응게 너무 크였구요 어떻게 이렇게 긴장감 없는 공포게임이 있을 수가 있죠 다행히 이건 뭐 하이드는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숨어있어도 되겠는데 오케이 손전등 얻었어요 이건 계속 쓸수 있는겨? 사기잖아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기인게 아이템이 지속시간이 무한이야 이거 그냥 계속 키워다니면 되잖아 쫄게 없어 일도아 시크도 한번 보고싶다 시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현됐을라나 아! 놀라지는 않았으나, 저런 커요미가 내 피를 저렇게 깎아 놓으니까 좀 열받네. 아, 붕대 안 나오냐? 붕대 필요한데. 아! <웃음> 진짜. <웃음> 티모시한테 죽갔어 부활하면 얼마야? 25? 아, 이거 부활하면 하자. 여기까지 오는 거 아깝다. 아, 음... 부활할 까 아이템 다 사라졌네? 이게 뭔가 진행속도도 조금 느린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 자, 16층 돌파. 이거 뭐 100층까지는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건가? 손잡는 개꿀, 비타민 나이스. <목소리> 아, 아, 아! 야, 다음 안 되는구나. 야, 부활도 무한으로 가능해? 21층! 야 비타민들 이거 계속 쓸수 있어?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약간 뭐랄까 도어즈를 치트키를 쓰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야 어, 뭐야? 초희기 티모시 카와이가 나왔다. 바로 뚫을 거가, 바로 뚫을 거가, 바로 뚫을 거가, 바로 뚫을 거가. 2 4층오노우 no! 아이즈가 쳐다봐요. 이거는 운따기로 뚫고 들어가자 그냥 아니 이게 게임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냐 자 일단 30층 왔어요 이제 자 오늘 몇 층까지 갈수 있을려나 50층 가면 또 피규어 있겠죠? 피규어 얼굴은 좀 봐야겠는데? 35층 아아 아, 씻고 오는 거야 이제? 씻고 오는 거지 방금 <웃음> 도망쳐! 쳐온다. 잘못하면 잡히는 거야. 괜찮아 나에겐 비타민이 있으니까. 아 뭔가 했네 순간. 뭐냐? 야 비타민 먹고 달래까 이거 해꿀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는데. 아니 그 난이도가 뭐 아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응부활 아 여기 문이 어디 있는데? 오케이.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님은? 누구세요? 아! 허거 안아줘요. 허고가 나타나면 안아줘야 된대요. 이건 또뭐 원래 있던 앤가쟤는 아 안돼 근데 로벅스 녹는다 살살 녹는다 이제 50층 근처라서 이제 피규어 슬슬 올것 같은데요 아나 진짜 티모시 저거 귀여우니까 봐주지 않을 거야 너 그만 좀 나와 응게응게 스크래치 너는 여기서도 패턴 파악 했다 이제 어? 아니, 이건 좀..뭐야? 오 어, 어, 피규어! <웃음> 와 피규어를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아 아니 피규어는 커여와도 무섭네 오케이 음, 몇 권을 <웃음> 찾아야 되는거야 책 이거 모도주, 모도 응? 킹바주. 아 실제 도저도 저런 피규어였으면은 그나마 좀덜 쫄고 플레이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정도 활성화 시켰으면 됐지 않아 이제? 아 파워가 더 필요하다고? 됐지? 여덟 개면 됐지 않아? 아 힘없는 소리. 왠지 여기는 원래는 무적존이었는데 무적존 아닐 거야 여기 분명히. 아 이제 진짜 다 찾은 것 같다. 됐다. <웃음> 나스 탈출 가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어노노 <가죠>! <웃음> 노래 꺼져. 화났는데, 쟤? 악을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너. 50층 돌파. 아, 정작 본 게임에서도 못한 탈출을 여기서 할수 있을까? 이럴 땐 바로 랩핏 온. 자, 무슨 따버리기? Oh, no, oh, no. Oh, no. 숨을 데가 없다, 이거.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아 m b c 였어 엠부시 <웃음> 왔다갔다 하는 거 봐라 절 조롱하는 거 같군요 저 자식 저거 그렇게 휴지는 응애, 응애 모드에서도 탈출하지, 탈출하지 못했다 듣다. 아버 진짜 탈출하자